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베이비시터가 되어서 아기를 돌보는 그런 게임을 해볼게요 오늘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해서 베이비시터인 제가 이 귀여운 아기를 돌보려고 왔습니다 오로로로 까꿍 안녕 오로로로 까꿍 음, 애가 웃음이 없네? 아무래도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밥을 좀 줍시다 여긴가? 여깄다 이 젖병을 좀 물려주자 어, 어. 웃는게 되게 <웃음> 무섭다 <웃음> 자 이번에는 어 아무래도 응아를 쌌어요 응 음, 응아를 쌌네 자 기저귀를 좀 갈아줍시다 오로로 까꿍 와, 무서워. <웃음> 오 무서워 오 자 기저귀 갈아줄게 기저귀가 여기 있습니다 어와어어어왜 분명 여자 안 낫잖아 뭐야 어너 언제 거 이러고 왔니 여기요 어어 일단은 기저귀를 좀 갈아주고요 어이능능력장 가봐 뭐 순간이동하는 어쨌든 평범한 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, 이제 갈아주었으니까 잠을 재워줘야겠네요 자장자장 그래, 불 끌테니까 잘 자렴 잘자 <웃음> 무서워 자, 일단 저는 이제 TV에 가서 TV 보면서 소파에서 좀 쉬어야겠어 아, 아기 돌보느라 정말 힘들었다 아, 인기맨 유튜브나 봐야지 음, 어어어 어. 인기맨 유튜브 노잼 어, 아, 아. 뭐야? 애가 울고 있어. 애기야, 너 혼자 있어서 무서웠구나. 어, 너왜 여기 있어? 왜 없어? 어, 분명 침대 넣, 넣어놨는데. 애기야, 너 어디 있어? 어?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? 아니 왜 그래? 어, 어. 그래, 너 어떻게 왔니 여기로? 아 무서워 조금 게임이 <웃음> 쳐다보는게 좀 무섭다 아 불도 켜져있네? 언제부터 불 켰대? 자 일단 또 소파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애기가 뭔가 내가 헛것을 보는건가 피곤해서 아 분명히 내가 침대에 놓고 문도 닫아놓고 불도 껐는데 자, 두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. 아. 자, 애기를 또 돌봐볼까나? 음. 어, 애기가 TV를 보고 있었네요. 어, 너도 잉여맨 유튜브 보는구나? 잉여맨 유튜브 정말 재밌지? 아니요? 자, 일단은 밥을 좀 주도록 할게요. 여기 앉아있어. 아저씨가 또 맛있는 밥을 사왔... 타왔... 어, 불 꺼졌어. 불 꺼졌어. 뭐야? 어이, 무서워. 어? 불 니가 껐니? 나 아, 무섭다 이젠 어? 웃는게 참넌 이쁘다니까 어 그래그래 그래. 자 이제 기저귀도 또갈아줘야되고요 기저귀를 좀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줄게 뭐야 뭐야 어 뭐야 기저귀 니가 날린거야? 기저귀가 날라갔어 <웃음> 문이 열려있어요? 기적이 여기있다. 뭐야? 이건 뭐죠? 여기 기적이 옆에 이게 부적인 것 같아요. 부적. 그리고 부적과 육아에 쓰는 용도. 아무래도 저 평범한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안방인 것 같은데. 아기한테 쓰는 뭐 그런 부적인 것 같아. 어 그래 갈아줄게 성공한 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그래 그래. 엄마 아빠는 어디 갔니 어잘몰어어 모르... 그래그래그래 그래. 아무래도 너어 그래그래그래 그래? 아 무서워 어 아, 웃는 게 이제 무서워 그래그래 그래, 잘 자고. 어 무서워요 이집 소름 돋는나아 그래도 아기가 좀 특별한 애일 수도 있죠 뭐 초능력자일 수도 있고요어 그래 아저씨 또 왔어 너 돌봐줘 어 그래 너 어디서 울고 있니 가야겠어 애기야 왜 많이 무서웠지? 어? 아이고 아저씨가 걱정돼서 왔지 응? 자불 꺼줄게 잘자 어? 뭐야? 어? 어? 뭐야 이거? 밥..조? 밥조라고 써져있는것 같은데? 오 어, 뭐야! 냉장고가 왜이래! 아무래도 아기가 보통 아기는 아니.. 오! 오! 뭐야! 현관문인데? 오? 어? 어어! 아기야! 어 그래 많이 배고팠구나 그 많이 화났지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내가 기저귀도 갈아줄게 어 그래 그래 어 무서워 엄마 어 내가 갈아줄게 금방 와 아기가 아니었나봐 어어 맞다 아까 부적 부적 저 <웃음> <웃음> 아, 나 진짜 무서워. 이 부적을 사용해봅시다. 어, 어, 어 아기야, 그래, 그래, 그래, 아하하하 <웃음> 왜날라가 <웃음> 어, 그래, 어, 니네 몸에 나쁜 게 있었다고. 그래, 그래, 어, 이거, 나재워줄게 걱정하지 마. 부적을 사, 사용했으니까. 어! <웃음> 아기가 외계인이었나봐 도대체 너 누구 아들이니? 헉? 굿나잇 굿나이트 헉? 아무래도 악마의 아들이거나 악마의 아기가 아니었을까? 아, 여자애인지 남자애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악마의 뭐런 아들인가봐요 아들이나 뭐 아기인 것 같아 딸이나 어쨌든 여러분들 아기는 돌보는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아나 공부 게임인지 모르겠네 근데 처음에 웃을 때정 소름돋았어 어쨌든 재밌는 게임 해보았던 것 같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